같은 거없어떤 정도? 앉아 가지고 약간 이제 이고 있는. 예. 앞에 커피 있던데. 이렇게 få는, 이렇게 뭐 네, 컵세핑커 배우세요. 배우. 세요 자.